안녕하세요. 페이스라인 성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. 어, 수술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, 지금부터 윤곽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, 윤곽 수술을 받으면 뭐 병원에 계셨겠지만 당일 하루는 금식을 하고 다음날부터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데요. 어, 보통은 일주일 정도 죽을 먹는 걸 권장하고 광대수술을 할 경우에는 2주간 부드러운 음식, 죽을 먹는 걸 권장합니다. 광대 수술할때더 길게 하는 건 광대가 심는 근육에 붙어있기 때문에 2주 정도는 죽을 부드럽게 먹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한달 동안은 되도록이면 좀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어, 전반적인 수술의 안정성을 위하여 어,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하겠습니다. 수술 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윤곽 수술들이 입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안 상처 관리인데요. 어, 가글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. 가글은 어, 생리식염수로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한 모금 머금고 어, 고개를 숙인 다음에 좌우로 흔든 다음에 뱉어내는 형식으로 하고 한 4, 5일 후부터는 보통 어, 밥을 먹고 입을 헹구듯이 한 모금 을 먹고 오구작 오구작 오구작 입을 헹구듯이 헹구고 뱉어내는 게 입안 가글의 요령이고 이런 요령대로 하루에 10회 이상 하는 게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. 처음 수술하고 3-4일 동안이 계속 붓는 기간인데 이때덜 붓게 할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개가 높은 곳에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처음 3-4일간 잘 때는 고개를 좀 높은 곳에 놓고 자는 게 좋습니다 어, 또 찬찜질, 얼굴에 찬찜질을 많이 해주시면 덜 붓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압박 붕대를 해주는 것도 덜 붓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다 처음 3-4일 일 정도까지 효과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처음 부을 때 어, 고개를 좀 높게 하는 거랑 얼굴을 차갑게 하는 거 그다음에 압박붕대를 간간히 해주는 게덜 어, 붓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만 여기서 압박붕대는 하루 종일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에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하는 거를 어,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나 꼭 지켜줘야 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, 금연하고 금주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는 하셨을 테고 수술하고 나서도 한달 이상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얼굴이 충격에 가해지는 운동은 어, 짧게는 2주, 길게는 2달 정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어,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